두 번째 질문입니다. As he slowly unbuttoned his gloves. 예, 이건 동사예요. 단추를 매다 잠그다가 아니라 열다, 풀다. 예, 장갑의 단추를 풀면서, 풀릴 때, 이런 거죠? The harbor recollection of the last few hours ran through his mind. 동사가 딱 물러보여요. ran through. 이게 동사죠. 예, 싹, 달려서 뭐를 통과해 지나가는 거니까, 스쳐갔다. 그런 건데, 떠올라서 막 휙휙 지나가는 거. 뭐가? 끔찍했던. 예, 여기 이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 들어가 있는데, 좋지 않은 기억이 있겠죠? Harbor Recollection. 어 회상. 뭐에 대한? 지난 몇 시간. 아, 결혼식 갔다 왔으니까, 그 결혼식에서의 어떤 끔찍했던 기억. 이게 그의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크리 could just smell. 아직도 여전히 뭐를 할수 있어요? 여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스멜이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가 나오면 타동사로서 감각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를 냄새 맡다해요즉 결혼식장에 있었던 그꽃 화환 꽃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그만큼 뭐예요? 결혼식에 갔던지 얼마 안된 거고 생생한 거지. The love song for the bride and bridegroom 신랑 신부를 위한 그 축가가 still played in his head 여전히 아직도 머릿속에 예 돌고 있었다, 뭐 플레이돼 연주되고 있었다 이런 얘긴데. w h a 무엇보다도 예 이렇게 결혼식 그 예식장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있었던 예 일들인데 무엇보다도 remember the minister's voice 예그 목사의 목소리 음성 근데 그 목소리가 뭘 하고 있었죠? Declaring에 분자고면 예. and he declared 뭐 이런 거 선언하는 marriage를 official 공식적으로 in front of 모든 고객 손님들 뭐라고 할지 예. 축하하러 <웃음> 온 모든 손님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 그 결혼이 공식적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디클레어의 목적이고 목적고 그런 관계예요. 여기에서만은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오는 건데 그렇게 선언하는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옛 연인의 결혼식장에 갔다 온 거야. 로맨스라고 했잖아. 근데 계속 결혼식장 얘기하는 거 보면 even now, 자 지금도 try to figure out 자 여기까지 결혼식이생각인 결혼식에 있었던 일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회인데 figure o u t 은 이해하다 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뭐를? why and how? 왜? 그리고 어떻게? 그가? 요거죠 요거,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어떻게 왜? 잃었는지, 잃어버렸는지, 즉 여기서 h 라는건 연인이니까 어떻게 그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라 거죠. 그거를 아직도 그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지금도라고요. 그러니까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고 헤어졌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좀 나오겠죠. 또한 face the new feeling. 자 어떤 이 상황에 직면에 있냐면. New feeling of seeing his own miserable self clearly. 네, 새로운 감정이 었던 감정? 보는 모모를 보면서 드는 감정이야. 뭘 보는면서 여기서 오 보니까 이건 I-N-G 동명사예요. 물론 여기도 동명사겠지. 더가 있으니까 다 동명사. 여기선 그 자신의 초라한 비참한 자신, 응? 자기의 비참한 자신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감정에 또한 직면했다. 명확히 자기가 지금, 음, 비참하다는 거죠. The pride he had had. 요까지가 주어에 속한 것이고,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죠. 네,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예전에 가졌던 자부심은 looked like가 들어가서 뭐 모은 것처럼 보이냐면, foolishness, 어리석음. 지금은 어리석음으로 보입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처럼 보였습니다. 즉,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자존심은 이제 어리석음이 되었어. He has always had, 여기도 다 이제 과, 대과거, 그, 지나 과거, 이전의 과거니까, had, had 해요. 항상 갖고 있었어, 뭐, plenty of confidence. plenty of는 많은, much, lots of, 뭐, lot of, 다 바꿀 수 있는 건데, confidence는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항상, 그냥 만땅으로 항상 갖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He was disgraced. 아주 그냥 불명예스러웠어. 쪽팔려 지금 아주 어 음, 그런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 있었지만 지금은 음, 풀이 좋고. He vanity. 그의 어떤 허영신도 있었단 얘기죠. 허영신과 자아라는 소인데 Ego. 허영신과 자아. 자존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e e 빈 그의 허영심과 자아는 뭐였어? 해리핀, 아머였어요. 아머가 뭐야? 갑옷이야, 갑옷.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자신감 넘치고 음? 자신감도 자만, 허영, 뭐, 자, 자존감, 뭐, 아주 이걸로도 또뭉친 사람이어서. 었 하지만 지금은 they were rags, rags. 누더라는 소리예요. 그 아머가, 아머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옷, 자기를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이제 누덕누덕, 허름한 옷이 돼버렸어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miserable, 초라한 자기 자신을 지금 묘사하는 중이야 pride는 foolishness가 됐고 confidence는 d i s g r a c e 가 됐고 그다음에 아몰, 그 다음에 e g o r a b i l i t y 그의 armor는 b a x 가 됐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 지금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런 모두, with all these, all these는, 예, 네, 지금 상황 아니고, 그가 갖고 있었던 자존심, 자존감, 컴 c e 스 프라이드, vanity, ego, 이런 것들이고요. 그것이 사라졌어, 지금. 없어졌어. The only thing that remains. 남은 유일한 거. 남은 유일한 거. The only thing that remains. 여기까지가 주어에 들어가요. 격 관계들. 동사, 여기 있죠? 얘는 주어. 유일한 남아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아주 아주 치근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 로맨스에서 그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었던 사람이 그 시련을 당했던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그때기나 그 여성은 지금 결혼을 했고 그 결혼식장에 갔다 온 거지 네. 그런 상황을 잘감지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참석했던 결혼식에 대한 그 기억이 없땠어요 음, 생생한거지 노래 축가도 들, 들리는 듯하고 꽃냄새도 나는 듯하니까 아주 생생해 바, 바로 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침구가 어때요 이렇게 됐다는 거 왜냐면 왜 그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즉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 예전에는 모습이 이런 이런 이런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 네.